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2023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개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 4 7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인성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 e b 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 L. D. T.